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어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 하실 내용은 비껴치기를 편안하게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비껴치기 배치가 왔을 때 편안하게 치는 방법입니다. 자, 비껴치기에서 단장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장단으로 더블 쿠션 그리고 횡단샷까지 이 방법을 아시면 편안하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두께는 4분의 1 두께 무조건 고정입니다. 4분의 1 두께 고정 그리고 속도는 2에서 2.5레일 대전이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스피드죠. 자 그렇게 쳤을 때 편하게 칠수 있는 방법. 자 일단은 일목 좋구와 내공의 기울기가 세 칸일 때 대략적으로 반칸 정도 뒤로 옵니다. 자, 이렇게 일자로 선을 끄면 반칸 정도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횡단샷의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일단 4분의 1 두께, 2.5L 정도의 스피드, 상단 당점 모여주를 줬을 때 반칸이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요거를 기준을 잡습니다. 음, 대략 반칸 정도 오네요. 자, 요거를 기준으로 잡고 치면 자, 이제 기울기가 생겼을 때 조금 달라지겠죠. 자, 아까하고 비슷한 배치를 세웠습니다. 자, 무회전일때 2.5리 스피드 반칸 뒤로 온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한 팁을 주시면 자, 일자 선상에 일자선상보다 조금 더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투팁을 주면 자 여기서 돌아서 득점이 가능하겠죠. 이쪽 가는 쪽으로 한 포인트 차이는 당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왔다가 다시 가는 거는 반 칸씩 한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울기 3칸일 때4분의1 두께 자, 반칸 뒤로 오죠? 원 팁, 투 팁. 이면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분의 1 두께, 투 팁. 어, 원 팁은 왼쪽이니까 11시, 투 팁은 10시 반, 쓰리 팁은 10시 정도 당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포 팁은 정확하게 9시 당점이고요. 자, 투팁 10시 반 당점이죠. 4분의 1 두께, 2.5레일 정도의 스피드. 미들 팔로. 4분의 1 두께 2.5레일 정도의 스피드 미들팔로 자, 이거는 조금 강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부드럽게 치셔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2에서 2.5레일 정도의 스피드 자, 이렇게 한번 돌아 나오죠. 똑같은 배치를 다눴고 어, 일단 더블쿠션도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똑같은 배치, 비슷한 배치를 나눴죠. 기울기, 세 칸.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이 나오죠? 자, 세 칸일 때, 무회전, 원팁이 여기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투팁은 돌아 나오고요. 그럼 원팁 반을 주시면, 더블 쿠션이 가능하겠죠? 자, 원팁 반. 10시 반 정도에서 조금 더 올리시면 됩니다. 자, 4분의 1 두께. 11시 단계에서 조금만 내리시면 되겠죠? 4분의 1 두께. 2 5일 스피드. 미8팔로 11시 당계에서 조금만 내주시면 되겠죠? 4분의 1 두께. 2 5일 스피드. 미들팔로. 자, 요렇게 하면 더블 쿠션 형식이 됩니다. 별 차이는 없지만 속도가 2에서 2 5일 정도의 스피드로 치시면 각을 잡기 편합니다. 그리고 두께만 정확하게 맞으면 득점 확률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자 기울기가 틀릴 때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기울기를 다섯 칸을 잡았습니다. 세 칸일 때반칸 뒤로 오면 네 칸일 때는 일자로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섯 칸일 때는 반칸더 오겠죠. 자 여기는 반 칸이 더 와야 되니까 느낌 팁만 주시면 됩니다. 자 느낌 팁을 주시고 4분의 1두께 2.5L 정도의 스피드. 미들팔로. 2.5L 정도의 스피드. 미들팔로.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기울기 한 칸당 반 칸씩 제공은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울기 세 칸일 때를 기준으로 잡으면 편하겠죠? 자 여기에서 속도를 1.5L로 낮추면 제공은 세 칸일 때 일자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칸이 어, 더 길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속도를 2.5L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족구가 떨어져 있을 때또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1족구를 1목족구를 쿠션에서 떨어틀려 놨습니다. 제가 4분의 1 두께로 쳤을 때갈수 있는 요 정도 포인트죠. 여기에서 기울기를 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략 여기서 스타트니까 하나, 둘, 셋, 넷 기울기가 4칸 정도 되는 거죠. 기울기 4칸 자,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자, 4칸일 때 4칸일 때 거의 일자로 온다그랬죠 여기서 1팁, 2 p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4분의 1 두께 10시 반 당점. 미들팔로만 나가면 되고요. 2.5레일의 스피드. 미들팔로만 나가면 되고요. 2.5레일의 스피드. 자, 요런 식으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떨어져 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4분의 1 두께 포인트를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기울기를 이렇게 재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목쪽구를 장 쿠션 이쪽, 앞쪽으로 좀 옮겨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목쪽구를 쿠션에서 약간 떨어뜨려 놨습니다. 자, 기울기 다섯 칸일 때 모회전이면 반 칸이 가지죠. 자, 여기서 1 팁이면 한 칸, 2 팁이면 자, 여기 돌아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한 팁당 반칸씩 이렇게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올 때는 반칸씩 한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3팀 라인이 되겠죠. 4분의 1 두께 2.5레일 정도의 스피드. 자, 3팀이니까 9시 반 당점 정도 됩니다. 미들발로만 치시면 되고요. 자, 3팀이니까 9시 반 당점 정도 됩니다. 미들발로만 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조금 얇게 맞았는데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네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을 토대로 비껴치기, 더블 쿠션, 횡단샷까지 시타 장면을 몇 가지 보시면서 뭐 충분히 스트롱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타메로 가시죠!